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올렸던 오라이트는 협찬 광고라서 어 시간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전에 찍어놨지만 다시 업로드를 했고 요 근래 제가 이제 업로드가 많이 없었죠. 어 뭐제 영상 자체가 어고 퀄리티의 알찬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어, 어떻게든 일주일에 최소 한 편, 어, 아니면은 한 3, 4일에 한 편씩은 영상을 업로드를 좀 하려고 어,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는 막좀 찍어내다시피 하는 그냥 아무 뭐할 것도 없지만 영상 찍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 근래 뭐 개인적으로 일도 좀 많고 회사 업무도 많고 또뭐 여러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영상을 좀 뜸했죠. 뜸했다고 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고정적으로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야. 한 3, 4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되는데,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업로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름 보통 3일에서 4일에 한 편씩 계속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 일도 회사 일이 바빴고, 또 지금 제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죠. 예, 제가, 음, 조금, 영상을 찍는 그, 이 공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한, 다고 보니까 이 주문한 이 타공판이 되게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고, 이게 크기가 우리가 아는 일반 타공판이 아니고 높이가 한 2m가 넘고, 폭이 지금 요거 1m짜리가, 1m짜리를 두 장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 요거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좀, 좀 귀차니즘 게으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영상은 뭐 자주 업로드를 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시간나는 틈틈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뷰를 해야 될 장비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빠르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리뷰를 못 하고 있는 장비 가 있어요. 일단 요게 지금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 리뷰는 제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한번 할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어, 제 구독자분 어, 나이가 저랑 동년배예요. 같은 78년생인데 그분이 어, 제가 VP9을 되게 이이칼파또 떨어졌네. 아무튼 이 VP9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VP9을 한정을 지금 저한테, 어 지금, 어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요거 리뷰를 해야 됩니다. 요거 리뷰를 해야 되고, 이게 VP9, VFC VP9의 SFP9M, 9mm라고 되어 있는 총이에요. 지금 이것도 리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요것도 아무래도 반동이 세다 보니까 칼파가 이게 우리나라 칼파 본드로 붙이다 보니까 이제 반동이센 총들은 자꾸 떨어져서 요거 제가 좀 주의해서 다시 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업로드를 해야 될게 일단 저도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조회수를 어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제 지인분 지인분이 지금 총을 두 자루나 빌려줬어요. 두 자루나 지금 빌려줬는데 지금 이총 지금 빌린지 어,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2주가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사진만 잠깐 찍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r 601이고, 이게 r 604일 겁니다. r 6이4구나 이게 이제 요즘 존이, 존이 많이 보시죠. 존이게 우리 어, 타란 택티컬, 어, 존이 보면은 이제 타란 커스텀 TTI에서 이제 많이 협찬을 받는데 지금 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어, 타란 택티컬 핏 바이퍼라고 하는 블랙 모델이고 이전에 아미사에서 타란. 택티컬은피파이퍼 샌드 바이퍼 버전을 출시했죠 이 탄색으로 돼가지고 아래 마리 올라가는 근데 이거는 그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닉4를 위해서 블랙으로 만든 총이라고 해요 가격대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어,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사고 싶은 총입니다 저도 좀 솔직히 지금 어, 사고는 싶은데 지금 거의 다 매진이 됐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요거는 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조닉리에서 어, 우리 키아노 리구스 형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바로, 어, 타란 택티컬 2011컴뱃 마스터. 이모델이이 어, 모델. 이, 이 모델도 같이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두점또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리뷰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음,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뭐,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어, 뭐,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어, 제 근황, 근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하면서, 어 구독자분이 이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블랙호크사의 옴니버 홀스터 이 플리카 버전이죠. 요거 TLR 버전인데 여기에 오라이터 어, PL 미니나 뭐 발더 발더 이런 제품들이 호환이 되냐 했는데 일단 PL 미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 요 예전에 리뷰로 받았었는데 그가 아마 구독자 이벤트로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없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발더 RL. 어, 발더 rl 이라는 이 전술 라이트인데 이거 아마 달리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보자 구독자 분이 야옹신랑 야옹신랑님께서 어,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것도 댓글 본지는 좀 됐는데 제가 요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발더 이게 발더 RL 미니 제품이에요. 발더 RL 미니 제품인데 요거는 들어가는지? 예, 안 들어갑니다. 이 제품은 예, 체결이 안 돼요. 발더 RL 미니 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 제품은 지금 보자. 이게 이제 아, 요게 발더 프로. 발더 프로 제품이에요. 발더 프로는 밑에 레이저 포인트가 있죠. 레이저 저 표적 지시기가 있는데 이거 아마 안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 되네. 어, 발더 프로는 되네요. 발더 프로 레이저 표시기가 있는 이 모델은, 어, 슬라이드 삽입은 되는데, 삽입은 되는데, 이게 락이 안 걸립니다. 락이 안 걸리는 거, 요거 참고하십시오. 락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거 세게 이렇게 하면 이제 총이 빠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라이트 전술라이트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이건데, 요거는 발더 프로, 프로 R 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요. 발더 프로 R. 레이저 표적 지식기가 없는 모델인데 이것도 아마 들어가지 싶어요. 예, 예 이것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락이 안 됩니다. 락이 락이 안 되고 장착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세게 하면은 어, 이렇게 종이 빠지는 이렇게 어, 되니까 음, 그 야옹 신랑님 예, 어,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이렇게 어, 근황도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 예전처럼 막 3일에 한 편씩, 4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해줄, 할수 있을지, 안 할지도 저도 여러분들께 뭐 약속 못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리뷰할 제품들도 많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총들 중에서 지금 리뷰 안한 제품도 몇개 있죠? 지금 이거, 그, 이게 그 제품이죠? 그, 뭐야. WE의 XM177 모델. 어, 요것도 지금 리뷰를 안 했고요. 실제로 이 총은 리뷰를 했는데, 지금 이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리뷰를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MWS를 가지고 HRT, FBI HRT의 짧은 버전이 아니고, 짧은 버전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스나이퍼 버전으로, 이렇게 DMR 버전으로 했던 거고, 뭐, 그거 외에 지금 이거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겠는데, 이 VSR-1인데, VSR, 아, 10이죠. 10인데, 아주 어, 괴랄하게 제가 튜닝을 해놔서 조기에도 있고, 뭐, 그거 외에 뭐, 여러 개 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그 MK18의 이 숏 스트로크 어, 달려 있던 거. 저 총은 아직도 어, 그 볼트 캐리어에 비비탄 끼는 어, 그 증상 해결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 이 아재 TV 아직까지 잘 살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하나가 제가 요즘 또 하나 손을 들이기 시작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 바로 이그 미니카입니다. 미니카. 어, 다큰 어른이 이런 장난감 갖고 온다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음, 미니카고, 어, 이 미니카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타미아에서 나오는 4WD 어, 미니카인데, 이 배터리, 배터리를 넣고, 요, 레일에, 레일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트랙을 도는, 뭐,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잼 미니?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가지고 놀 법한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이거, 차 튜닝 우리가 에어소프트 총기 튜닝만큼이나 이게 또안 들어가 어이그이 그, 이 레이싱 그 미니카 레이싱도 아주 심오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전에서도 참 저희 애들이 좋아해 가지고 잠깐 이렇게 집에서 갖고 놀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넣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상당히 세요 지금은 이제 순정 상태라서 그렇지. 네. 요런 식으로 하는 요 미니카에 조금 이렇게, 어, 요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 미니카 리뷰도 뭐, 에어소프트 유, 그 유튜버가 미니카 리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제 일상생활 이런 것들 뭐 올리는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 올리려고 아무래도 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 리뷰할 제품들도 많고 또 지인분들 장비도 많이 빌려주시고 하는 분들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그런 것들 리뷰 영상도 올리고 또많진 뭐 않지만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는 이런 협찬사들도 많아요 오라이트뿐만 아니고 뭐 GSMC 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뭐 감사를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쓸데없는 제 어, 근황, 근황을 근황 한번 얘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고 일단 와이프가 요거를 보고 호출을 좀 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와이프가 있는 곳으로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게 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이 시간에.